제 친구도 19살인데 괜찮아요? 제일 한 거요? <웃음> 네? <웃음> 뭐한 거야 지금뭐한 <웃음> <웃음> 거야 지금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<한 거야>, <웃음> <웃음> 저는 일단 이제 앞트임, 뒤트임, 위트임 밑트임이랑 쌍꺼풀 수술 한번더 해서 수술을 합니다. 음, 일단 수술 내일 하는데 긴장되고 떨리는 건 없어요 사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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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같이 재수술을 했고요.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다음 3개월 인터뷰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못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 h 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다시간에6시지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간에 되게 만족는것 같아요. 최다님 최연석이요. 최연석? <목소리가> 최연석 제품님. <웃음> 여기 집 앞으로 찾아뵐게아고 <웃음> <웃음> <이 웃음> 안녕하세요. 홍규정입니다. 제가 도수술 하게 되었는데요. 눈매 교정 그다음에 쌍꺼풀 자연 2차 내부 코, 고 복고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예전부터 작은게 컴플렉스여서 하게 되었고 코는 옆에서 보면 낮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지만 원장님하고 잘 상의가 되어서 내일 더 멋진 모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정입니다 제가 오늘 수술한지 6주가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눈하고 코를 했고요 일단 눈 보시면 왼쪽하고 그 오른쪽이 좀 다르긴 한데 한 달차여서 여기가 붓기가 덜 빠져서 그렇고 되게 눈매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도 볼 축소가 잘 됐고 그다음에 크기도 많이 커져서 되게 원장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! 재밌... 예. 재밌게 생겼다 <목소리도> <하>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일 수술하게 됐는데요 눈재 수술, 코, 이제 이마 거상하고 이제 이중턱이랑 옆볼, 지방 흡입을 하게 됐는데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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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